안녕하세요 게임 스토리텔러 심플입니다 그림자는 두번 죽는다더니 진짜로 두번 죽어서 유저의 고통으로 희열을 지기는 영원한 새디스트인 프롬소프트웨어의 신작 세키로가 출시된 지 일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크 소울 크리에이터이자 프롬소프트웨어의 대표인 미야자키 히데타카의 개발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밝힌 재미있는 개발 뒷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경은 일본 전국시대 잠입하는 닌자 와이어 액션 최근 비슷한 게임이라면 인왕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올드게이머라면 갑작스레 생각내는 게임이 있죠 1999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처음으로 출시했던 천주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메탈기어 솔리드와 거의 동시대에 출시한 닌자 잠입 액션 게임으로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갈고리줄 수리검 장비 등 유사한 점이 많았죠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프롬소프트웨어는 천주 시리즈의 저작권을 인수하고 2008년에 닌텐도 위와 psp로 천주4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야자키는 세키로를 천주의 후속작으로 기획하고 개발했었 다고 하죠 그러나 결국 기획 후반에 가서 천주가 아닌 신규 ip로 방향을 전환 하게 되는데요 물론 천주와는 다른 게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게임을 리서치하고 연구했었다고 합니다만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임은 천주였 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프롬소프트웨어의 많은 개발자들도 이 사실을 인정했는데요 천주와는 월등히 다른 게임으로 바뀌었지만 결국 처음부 터 부터 판 짜고 개발할 때보다는 수월 했다고 하는군요 프롬의 전작인 다크 소울3의 음악은 매우 유리하고 웅장하죠 예를 들면 이런거요 음악의 대부분은 프롬소프트웨어 사운드 담당인 키타무라 유카가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스팀에서 구매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까보면 말이죠 거의 보스 전투시 틀어주는 보스 전용 ost 말고 필드 전용 ost가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루트 진행중에도 사느냐 죽느냐로 허덕이는데 필드 배경음이 무슨 소용이겠냐 이 말이죠 그럼에도 대부분의 다크 소울 ost는 매우 완성도가 높았던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키로론 넘어와서 드디어 필드 배경음이 생겼습니다. 세키로를 제작하면서 다크 소울에나 어울리는 오케스트라를 벗어나 일본 전통적인 음악 요소를 넣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최소한 음악에도 공들일 만큼 게임 개발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2018년 이 E3에서 세키로 공개 발표 당시 액티비전 프로듀서였던 로버트 콩키는 인터뷰를 통해 세키로는 멀티플레이가 없다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 다크 소울 시절에는 암령 백령, 청령 등 색깔놀이를 그렇게 잘하더니만 왜 세키로에 와서 멀티플레이를 빼버렸을까요? 로버트는 세키로에 멀티플레이를 도입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가지 제약조건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멀티플레이 속의 유저는 각 캐릭터가 각양각색으로 기술이나 장비가 대다수 다른데 말이죠 이 말은 꼭 프롬 개발진이 보스의 스킬을 구상할 때 멀티플레이까지 고려하다 보면 맨투맨 매치보다는 광역 스킬이 어느정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 이펙트는 보다 화려할 수 있으나 매칭에 대한 시선 자체가 분산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죠 만일 종백이 찌르기가 없고 횡백이만 하는 복수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주인공, 보스할 것 없이 무기가 칼, 창으로 제한되어 있었다면 말이죠 또한 연속 공격을 통해 체간을 쌓고 한 번에 치명상을 입히는 인살 시스템이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다구리 하다가 누군가 막타치면 상황 종료되는 싱거운 시스템이 되어버리니까요 결국 프롬개발진은 이러한 제약을 통해 멀티플레이를 배제하고 싱글플레이로 방향을 정하면서 1대1 매치에서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사도정신으로 무장해서 칼로 맞다이를 까는 극적인 상황을 말이죠 이번 세키로에서는 다른 소울라이크 게임과 달리 스탯 레벨링이 도입되지는 않았는데요 미아자키는 스탯 레벨링 시스템은 다른 사람의 캐릭터 빌드대로 따라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하죠 다크 소울이 스탯 분배의 직접 선택을 통해 다양한 캐릭터 구성이될 것이라는 생각과는 달리 누군가 만들어 놓은 가장 효율적인 스탯을 따라 썼다면 세키로는 모든 무기에 통달한 닌자로 이미 체력을 제외하고 스탯이 그렇게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탯 시스템 대신 스킬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사람들이 다재다능한 닌자의 모든 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긴 전국시대 일본이라면 투박한 싸움보다는 유려한 싸움이 더 어울렸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의 해금을 통해 플레이어는 다양한 적에게 특화된 기술을 고민하고 밝혀낼 것이라 생각했다고 하죠 그들이 원했던 다양한 상황을 풀어나가는 다양한 기술을 지닌 시노비를 말이죠 프롬소프트웨어 게임하면 역시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래도 깨고 싶어 라는 문장으로 함축이 가능한데 말이죠 심지어 불친절하기까지 합니다 오죽하면 다양한 플레이어가 바닥에다 혈설을 남기면서 팁을 알려주기 까지 이르렀죠 물론 절반은 낚시이기도 하지만요 그런데 세키로를 플레이하다 보면 과연 이게 프롬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친절한 튜토리얼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튜토리얼은 친절했지만 게임난이도는 여전히 친절하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튜토리얼이라는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미야자키와 개발진은 고민 끝에 튜토리얼 전반을 유통사였던 액티비전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합니다. 아무래도 극한 도전을 매일 경험하는 사람이 갑자기 튜토리얼이라는 단순을 넘어 가장 편한 요소를 집어넣는 걸 약점이라고도 말할 리는 없었겠죠 다크 소울 시리즈를 포함해서 여태까지 글로벌 시장 유통을 반다이 남코에서 진행했었고 액티비전으로 유통을 변경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어? 이거 프롬게임 맞나? 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아마 액티비전의 영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프롬이 액티비전과 손을 잡은 이유로 프롬만의 창의적 영향을 높이 사주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롬만의 또 다른 역작은 내내 다른 사람 하는 거 지켜만 보다가 어느 순간 스팀에서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물론 아직 반도 못했지만 말이죠 비록 다크솔과 블로드본과 인왕이 섞인 것 같은 게임이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겠네요.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래도 깨고 싶다. 그만한 매력이 있는 게임입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